예. 어 오늘 실은 이 위보스폰의 안녕하세요. 첫 무대도 아주 멋지게 열어줬던 우리 엔하이픈 여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세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예, 저기 많은 분들이 또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제 개개인 인사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n f 하재입니다네 여러분 모두 좋은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 녕하세요니다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 녕하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예, 아, 이렇게 멤버 개개별로 인 인사도 나눠주셨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야, 무슨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웃음> 듭니다. 아, 우리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또 함께 보고 계시니까 우리 제이크 씨와 니키 씨는 영어와 일본어로도 오. 인사 말씀 짧게 좀 해주세요. 네, uh, What's good, everyone? It's Jake. Uh, we're very honored and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e 2022 Weverse Con today, and I really, really hope that you guys enjoy the rest of the show. Thank you. Happy New Year. Yeah. Hi. 今日の僕たちのパフォーマンスを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本当に幸いです。今年も本当に幸せな1年でしたが、来年はもっと 園児の皆さんと楽しい時間を一緒に作っていきたいです新年<笑><笑> <あ、あ、はい。笑> 예, 오, 여기 니키 플래카드도 있고 예, 플래카드도 많이 보입니다 야, 지금 함성은 못지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웃음> 마음속으로 또 함성을 보내주고 계시고 <웃음> 박수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엔이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제이씨와 선우씨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네 아, 네, 이제 어, 저희가 위버스컨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엔지니어분들께 더 좋은 무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자 엔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 열심히 연습했고 오늘 그 결실을 맺는 순간인데 자 이번엔 엔진의 2022년 위시 메시지를 어,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엔하이픈으로 인해 너무나도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엔하이픈의 2022년은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원, 희승, 제이씨가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말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 여러분들을 실제로 많이 뵐 기회가 어 많이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그만큼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앨범 퍼포먼스로 전 세계 엔진 분들께 많은 보답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n 이 p 멤버들과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목표하시는 것들 다 성과를 다 이루시고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2020, 2022년이 정말 이제 내일이에요. 그시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어, 벌써 한 해가 또다 지나갔나? 새로운 해가 이제 밝아오는 건가? 아니 희망찬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메시지를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2년은 엔하이픈과 엔진에게 행복과 성취가 가득하길 바라며 마음을 이어주는 음악을 통해 서로 만나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아주 희망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성훈씨, 이 메시지를 보내준 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2022년 새해는 이제 곧 발매하는 저희 리패키지 앨범과 함께하면 더 즐거운 한 해를 아, 보낼 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웃음> 어,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예, 어 맞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예, 내년 1월 10일에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는 맞아요. 소식인데요. 네. 어, NIP는 이제 공식 스포 요정입니다. <웃음> 예. 새 앨범의 스포일러를 살짝 좀 여기서 보여주신다면요. 아, 그럼 아주 짧게 네, 스포를 해보도록, 해,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둘 셋. 오. 오. 최초 공개. 멋있다. 어, 최초, 공개. 야, 아, 최초 공개고 정말 아, 굉장히 <웃음> 짧게. 약간 이렇게 두손 네. 모으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네, 네, 진짜 포인트예요더 어, 궁금해지는데 포인트. 아니, 요 너무 짧고 아쉬워 다른 건뭐 하나만 딱더 네, 보여주세요 어, 하나 더요? 예예 예. 제가 하나 해볼까요? 어, 그럴까요? 어, 어. 오 그... 네, 잘 하나 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어? 비슷하 아, 약간 다르다 아, 약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 아약아까 이렇게 두손 모으는 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사선 대각선으로 돼요, 거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더욱더 궁금증만 더해가는데요. 1월 10일 N 아이픈의새 앨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글로벌 팬분들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N 아이픈의 2022년 버킷리스트는 무엇일지 우리 선우 씨부터 빠르게 한분한분좀 들어볼까요? 음, 어 저의 버킷리스트는요. 어, 어 일단 지난 앨범보다 더 퀄리티 높은 앨범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렇죠. 와우. 지난 앨범도 퀄리티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듯이. 그쵸. 알겠습니다. 자 니키. 저는 해외에서 공연하기. 아, ]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 글로벌 팬분들 만나야죠. 네, 그죠. 네. 예. 이어서 성훈. 네, 저도 비슷한데 저도 이제 콘서트 이제 단독 콘서트 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위버스콘 콘서트잖아요, 아, 그렇죠? 맞네요. 예, 그 느낌을 조금 더앞당긴다는 느낌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예, 내년에 정말 함성과 함께 할수 있도록 좋습니다. 자, 정원 씨.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앞에 연준이, 연준 선배님, 연준 선배님과 함께 이제 <웃음> 같이 무대를 꾸몄잖아요 블록버스터로 네, 그래서 너무 그렇죠? 재밌었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분들과 또 콜라보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아우, 그런 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팬분들 입장에서 는 정말 기다려지죠 <웃음> 콜라보레이션. 예 희승 씨. 네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저희의 콘서트 그리고 이제 좀 투어 같은 것도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엔진분들이랑 소통하고. 이제 무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엔진분들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시동은 다 걸려있어요. <웃음> 예. 자, 제이씨. 아,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어, 이제 콘서트 같은 이제 공연 같은 거할때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함께 호응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역시도요 예, 맞습니다. <웃음> 자, 우리 제이크의 버킷리스트. 어... 사실 오늘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시고 저희가 했던 무대 중에 가장 크게 했던 무대거든요 가장 관중 팬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엔진분들 앞에서 안전하게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웃음> 맞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음껏 정말 소리 질수 있는 그런 내년이 꼭 되기를 저도 소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엔하이프 여러분과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리더 정원씨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2 리버스콘을 통해서 엔진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새해에 엔진분들과 함께 이제 방금 앞서서 멤버들이 말해줬던 것처럼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엔진 여러분 더 자주 네. 만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단체로 인사드리고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enfin, 네 뜨거운 박수로 엔하이픈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엔하이픈 저 뒤에 계신 우리 팬분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